a d e r v m i v a l e no m u e c a d e l d a m a c no 아사. 에이. 안 보드. 어디에 빨 이는 하나 <shriek> <shriek> <shriek>